0.2t. 음. 네. 근데 처음 박테리아 수가 얘래요. 음. 네. 그러면 네. 그 c0이 2곱하기 15라는 거죠? 어, 네. 그러면 로그 네. 2곱하기 10의 5승 네. c는 네. 이게 이거, 아. 이게, 네. 52600이래요. 아, 52, 음, 네. 그게, 이게 0.2t. 저희가 t를 구하는 거죠? 어, 그럼 이 52600이라는 값은 어떤 값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 거예요? 어. 네, 저 일단 이 친구 없어요. 그러면 얘도 상으로 없어지고.